다음은, 다음 오, 구슬은, 거북강나이트다난 다음 구슬 54다. 구슬치기 같은 거안 한다. 일로 와. 으악! 박테리오 주제에 싸면 <웃음> 되다 죽어라. 아, 내가 죽일래, 이거. <웃음> 레벨 3 9인 된다. 넌 이런 톱치다 죽여라. 어, 레벨 35인데. 아, 아니, 한 카리아스를 죽였더니 한 바이트가 돌아다녀. 죽어라. 어, 잡는거 어때? 죽였다. 으악! 으악! 나는 드래곤 타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. 괜찮다. 나도 드래곤 타입 없다. 은비 드래곤이잖아. 아 잠깐만 나 당근이 있다. 아 안돼! 어... 당근! 이건 드래곤이 아니라 그... 용이지 그냥. 왜내가 왜 있는건데? 어. 풀드래곤이 어. 아 이거 레벨 18자인 필요 없는데 여기 레벨 높은에 없어요. 개굴린자가 야도란 잡는다. 어 좋아. 개굴 개굴. 이거 스페셜 레이드 같은 거 자동으로 못 만드나? 자동은 안될 걸? 못 만드. 나아그못 만드나? 커썸 안 되나? 레이드 할수 있나 여기서? 아, 나는 나는 집에 먹으면... 이거 그냥 집에 포켓몬고 하는 느낌인데. 어, 포인트 데 레벨이 40 있다. 어, 그 느낌 살짝 인정. <웃음> 너 이거. 마을을 찾아갑시다. <웃음> 엄청 센데. 참, 여기 아까 왔던데, 아이거이 음. 들판. 아닌가? 야, 은비 체력이 오, 154다. 야, 이 지형에 라이코 있대. 라이, 라이코 나얘 끌고 다닐거다 찾았다 레벨 40 라이코로 만나면 내 랩작 상대가 되어야겠다 라이코 <웃음> 전설의 포켓몬은 랩작용이다 으악 호박이다 야 내가 그거... 당근이다 어? 야야 민규 여기 와봐 이두두왜 이래 못생겼어 응? <웃음> 이거 픽셀 쪼가리인데 진짜 <웃음> 그니까 <웃음> 뭐야 이거 야 약... 저리가 픽셀 쪼가리 받아라 다음 마을은 어디에 있을까요? 좀 평탄한 데 있겠지? 응 뭐? 포켓몬 타고 다니고 있나? 아니 그냥 걸어 아 레벨 40 24주제 42한테 넘겼다 <웃음> 그럼 하삼 타지는지 봐야지 타질걸 이게 커서 으 아보 주제에 싸운 건다 <웃음> 아보 아보가 난 아보가 돼서 볼 때마다 죽인다 이네 꼬마 뭐야 하사만 타진다 사마스랑 맞다 쓰라크는 타졌는데 하사만 타진다 아무래도 그 말라깽이가 많은 것 같다 일로와 잠자리 야 꼬마돌이 나한테 12건다 야 꼬마돌 주제에 됐다 걸었다 너 오, 야생 날생마다 <웃음> 넌 바로 대장이 있다 날생마는 죽여야지 날생마 레벨 많이 준다 야 픽셀 조가리다 <웃음> 아이 <아니>, 존나 웃겨 기어 <웃음> 은비 아쿠아 가이오가 아쿠아링 배우는데 난 그런거 필요 없다 이상한 향로 뭐더라 이거 글쎄 일단 아이템은 좀야겠어야쥐 잡는데 왜 돼지고기가 나와 <웃음> 양고기 나오던데 나한 번씩 구운걸로 어? 이 뼈다귀는 못봤나요 독반을 필요없고 약점 보험 주까? 어? 아니? 약사라기 누나 팔거다 이거 아니, 혹시 물제트 있으면 좀 써? 물제트가 없다 까비 파워 웨이트 네가 버린거 버리고 예리한 분이 버릴거고 울퉁불퉁 해낼 필요없고 <놀람> 이상한 경론 야생 보라살빈이다 랩작이다, 넌. 뭐? 음. 여기 랩작 할 데가 없는데? 그러게. 마을도 없고. 톱치 어, 레벨 35다. 냉동빔이다 이 녀석 아네 냉동빔 너무 세고 좋아 오케이 이번엔 아게 파동이다 난 빨리 얘 50레벨 찍고 싶다 이건참엔 마을이 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도 다행히도 이거 그렇게는 해주네 응? 실제 포켓몬처럼 기술 배치는 해주네 그거 레, 레벨로 얻는 거 어어. Uh -oh. 말도 없나? 야, 배 타고 나가야 될것 같다. 야, 용춤 배워는게 낫나, 근데? 은비? 응. 어. 배우는 게 낫지 않나, 용화. 어, 없다. 아니면 칼춤이다. <웃음> 너 어디 있어? 나 그냥 여기저기 겁나 찾아보고 있는데 아 그러면 아나네가안여가지고 어, 제일 큰 포켓몬 좀 타고 있어봐봐 나 니랑 되게 멀리 있을걸? 아 그래 이거 이거 타고 다녀다가도 배틀 걸리나? 안 걸리네 가끔. 어 또다른 또다른 피라미드다 이거 좀 털게 응 뭐? 야! 이미 털었던 거다 뭐지? 복구됐나보네 없는 사이에 뭐지? 털고 한번 어? 야. 근데 또 근처에 마을은 없어 어? 저 피라미드 가 타왔던 거라고? 어 어디로 가야 되지? 여기다 그란돈 넣어봐도 되나? 야, 안 죽을라나? 탈거 같다 아 타나? 우린 어디로 가야 되죠? 와 레벨 25 꼬마들이 또 야, 톱치가 싸운 건 수우라나 나랑도 싸우자. 어 덤벼. 왜 나랑은 왜안 싸우는데? 그래 덤벼. 어? <웃음> 덤벼라. 어? 야 너랑 싸울라구나. 됐다. 와. 야, 제발, 죽어. 아왜안 어, 죽어? 모드숏, 뭐 됐다. 어, 섀도우볼 배운다, 드디어, 얘. 오, 그거, 무조건 배워라. 섀도우 펀치, 놔둘까? 섀도우 펀치를 없애고, 섀도우볼. 맞 근데 저 기술모신도 있어가지고, 이거, 이놈. 어디 있습니까, 형? 니네 근처요. 어, 어, 여기 있네. 이상한 사탕 누구한테 먹일까요? 1, 2번 54번 2번. 어 누구한테 먹이지? 말일리, 다 지냈는데 예. Yeah. 아, 어. 아니다. 레벨 많은 게 레벨 올리기 힘드니까 아니야 개굴 린자는 조금 더 레벨을 올리고 막 하나 더 줄게 내가, 이상한 사탕 아.. 필요 없다 이거 받아라 이상한.. 아.. 아 필요 없다 왜냐면 이거의 질량은 54g이거든 아, 필요 없다, 없다. 그래서 이상한 사탕인데 우리 개굴 린자는 그런 나부랭이 레벨 절대 안 할거야 <웃음> 나부랭이 으악! 줄무마가 시비 걸었다 아니 너 아보한테도 시비 걸려라 그래. <웃음> 아니다 왜 괜찮다 이제 원콤이라서 별 신경 안 쓴다 아보 뭐. 여기 애들 레벨이 낮다 야야 우리 배 타고 나가자 어디 있는데? 더 이상 땅이 센터가 없다 아니 난가요가 탈래 어? 어? 그럴까? <웃음> 나도 라포라스 타지 아니 배 타면 2인승인데 가요가 2인승 아이가 바다가 어딨노? 저기 아. 어? 타지달라 저기서 으악 여기 아보 있다 안녕, 랄토스. 저리가. 어 뭐야. 가디안 보스다. 어, 그렇네. 라프라스 언제 맞고 있나? 어, 엔도 진주 주는데. 네, 가디안 보스. 잠깐만. 얘 찡겨가지고. 어. 뭐, 뭐, 일부가 없는데? 아, 있다. 이제 있구만. 이거 레벨 몇인데? 있다. 이거 플러스 10. 음. 어, 플러스 10. 냉동빔이다. 와, 단단하다. 어, 얘 단단하다. 나 여기 있빡 고래나 달래이 <웃음> 가디안 좀 빡세다. 아쿠아 테일이다. 이녀석. 어, 너나왜 갑자기 내이 걸리지? 모드. 나뭐 모드 설정 좀 하자. 응? 아, 오케이. 와이구야. 가디안 되게 세다. 진짜 겠는데 이거. 야. 야, 마릴리 누웠. 가디안 이 녀석. 아, 야, 야, 야, 이거, 안티에널라이징 있잖아. 노말만 어. 해도 되네. 그, 그거 하니까 쓸데없이 렉 걸린다. 뭐? 그거 안티에널라이징. 어, 아닌데, 그래도 나렉 걸린데. 왜 자꾸 끊기냐? 야중간중간막 끊겨. 뭐 무슨 렉일까요? <목소리> 마크 잠시 껐다 <꺼따> 켤까? <목소리>